저는 우연히 마주치는 풍경 속에서 평면 회화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요소들을 재조립해 그림을 그립니다. 이질적인 원색, 너무 짧은 원근과 심도, 일상적이지만 낯설고 모호한 상황 등 미술적 문법으로 읽힐 수 있는 풍경들을 가공해서 현실 세계로 다시 소환하고 사진이라는 명확한 시각 언어와 동맹을 맺고 다시 평면 회화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강원도의 바다 마을이었는데 그곳은 너무 공기가 맑아서 하늘이나 바다를 보면 포토샵으로 만든 듯한 색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는데요. 공기가 맑은 탓인지 멀리 있는 나무를 봐도 이파리 하나하나가 누기딴 것처럼 다 보이고 서울의 날씨와 풍경은 심도가 굉장히 깊고 원근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거에 비하면 제 고향의 풍경은 되게 짧은 심도 원색이 엄청 도드라지면서 풍경들이 거리감 없이 납작해지거든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지만 낯설게 느껴진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서 비롯해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윈드라는 작품은 아빠가 비닐하우스가 태풍에 망가져버린 풍경을 찍어서 망연자실하면서 보낸 사진이었고 파이어라는 작품은 저희 고향에서 일어난 산불 사진을 구현을 했습니다. 보통은 직접 풍경을 수집을 하지만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겪은 일과 관련된 이미지를 구해서 최대한 현실에 가깝고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채집하여 그립니다 그렇게 작업에 쓰기 위해서 앨범에 모아둔 사진이 700장 가량 되는데요 그 이미지를 천천히 보고 있으면 오늘은 이 풍경을 그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곤 합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계시라도 내린 듯 그리고 싶어지는 풍경이 있는 듯해요 개인전 30 오브 오라클스에서는 평범한 풍경들이 왜인지 영험하게 느껴지거나 서늘하게 느껴지길 원했습니다. 시멘트 벽돌은 갤러리에 원래 쌓여있던 것인데요. d 피 당일 즉석에서 설치해 보았습니다. 관객이 앉아서 작품을 관람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종교의 재단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일상의 편경이 영험하게 느껴지거나 친근한 의자 용도로 사용되던 기물을 멀리서 보면 어떤 종교의 재단처럼 느껴지거나 이런 감각들이 동시에 들기를 기대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것이 평범해 보이지 않을 만한 원색을 도드라지게 사용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가면 단청이나 불상들이 왠지 무섭게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연에서는 없을 것 같은 색감들이 사실은 늘 자연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원색적인 표현을 위해서 물감은 주로 섞지 않고 바르면서 주변의 색은 어둠으로 누릅니다. 저는 제가 본 예사롭지 않은 풍경들을 관객들한테 전해주는 유종의 영매로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놓은 회화작업들을 카드점에 활용하는 등의 이벤트는 전공자가 아닌 일반 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전시를 읽혀주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왠지 수상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보통 전시가 이루어지면 그 전시는 관객에 따라 늘 다르게 읽히게 되는데요. 그것이 좀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작가의 의도가 전해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타로점이라는 소스를 가지고 같은 그림 같은 전시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감상과 내용을 가지고 가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타로점 퍼포먼스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타로점은 보통 제가 힘이 들때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자주 찾는데요. 관객 또한 그런 감상을 제 작품에서 느껴보길 바랬습니다. 전시를 기획하며 최대한 많은 이미지들을 실제로 구현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수채화는 그런 에스키스 단계의 이미지를 만들기 용이한 재료였습니다. 시간은 적게 들면서 이미지는 빨리 볼수 있어서 어떤 작업은 그대로 수채화로 진행하고 어떤 작업은 크게 그리고 또 어떤 작업은 유화로 진행해야 알맞겠다는 감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수채화를 주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수채화 작업에서 가장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많이 그리지 않기입니다. 수채화는 물과 함께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그려버리면 물이 만들어주는 우연적이고 아름다운 효과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유념하고 있습니다. 유화에서 많이 볼수 있는 기법을 수채화에서 사용을 했는데 물감을 꾸덕하게 쌓아 올리거나 물감 양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수채화의 투명성이 덜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등 재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데요. 수채화도 미디움이 수용성일뿐 유화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사용하면 그와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물을 쓸 때는 마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모양을 붓터치로 순식간에 옮겨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아주 잘 맞아떨어질 때더 인간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듯하게 이제 주위의 사물이 어둠에 가려지는 것도 어떤 대상이 선택받았다 이런 감각을 강하게 주기 위해 사용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해서 신에게 선택받은 풍경 대상이라는 감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신묘하고 예사롭지 않은 영엄한 풍경을 가두기 위해서는 저는 그 프레임도 그에 걸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레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액자는 풍경을 봉인하거나 액을 막아주거나 결계로서 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작은 신사 모양의 나무 액자를 제작해서 영험한 그림들을 모셔두는 듯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만들었고 2020년에는 작은 소품작을 하면서 액자의 모양을 타로카드의 심볼과 형태에서 차간해 제작하였습니다. 액자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투명 레진으로 만들어서 작품이 잘 보이도록 은근한 시선이 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회화 매체만이 아닌 다른 매체 간의 실험으로 작업의 세계관을 확장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전시를 만들어가고 관객에게 내가 겪은 세계에 대한 암시를 작품으로 선보이는 것 자체도 아주 설레는 일이지만 개별 작품을 만들며 재료와 매체를 실험하는 것은 다른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익숙한 것이 아닌 것을 다루게 될때더 감각이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기도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튀어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우연성에 탑승해서 계속해서 더 재밌고 생경한 것들로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